안녕하세요.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우석입니다. <웃음> 어,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일기 졸업생인데요. 젊은 12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영화를 생각하던 그런 어떤 황금기 같은 시절이었고 항상 되돌아볼 때마다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한국영화의 대들변 역할을 계속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.